네, 안녕하세요. i m t o o 입니다 어, 오늘은 제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. 그 전에 앞서서 3부, 연부, 고부 아시죠? 그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. 지금 표 보이시죠? 4분의 1은 리부 16분의 5는 리부고링 8분의 3은 3부, 2분의 1은 연부, 8분의 5는 고부, 4분의 3은 요고부, 8분의 7은 나나부, 이런 인치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최근에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님이 오셔 가지고 3부 앙카 뚫을 길이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언급을 했죠 sds 한마가 통상 적으로 앙카 드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 3부 그러면은 9.53mm 니까 제가 그냥 어 sds 그 플러스 길이 그거 10mm 드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렸었는데요 몇 시간 후에 손님이 오셔서 저 혼났습니다 안 맞다고 3부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이그 3부 앙카머리 요게 13.5죠 13.5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, SDS 한마 길이 14mm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참고로 어 연부 앙카는 어 머리가 16.5 니까 sds 한마플러스 길이가 17mm 그 다음에 고부 앙카는 어 20.5 니까 어 22mm 가지고 타공하시면 됩니다 다간의 노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간의 노미는 어 지금 요것처럼 sds 타입도 있고 요것처럼 육각 타입도 있습니다 흔히 요렇게 폭이 넓은 걸다가네요게 뾰족한 걸 노미라고 하죠 다가네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면 뭐라 적혀있냐 17 280 22 라고 적혀있습니다 280은 이제 요 기장을 뜻하는 거고요 기장 기장이 280이고 그 다음에 22는 폭이 22라는 걸 뜻하는 건데요 그러면 17은 무엇일까요 바로 샹크를 뜻합니다 즉 육각 타입의 샹크가 17mm 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육각 타입 한마 중에 대표적인 게 막기다 0810이죠 어, 요 0810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일산이어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차이나 즉 메이드 인 차이나 0810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,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죠 그 DCF-887-809 언급을 하면서 이제 잘못 알면 낚일 수 있다고 라 했는데요 이 0810도 잘 알아보고 사셔야 안 낚입니다 하여튼 어, 시중에 있는 육각 타입 한마는 거진 17mm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. 제가 지금까지 본거는 이제 17mm 밖에 없는데 요즘 워낙 공구 다양한게 많으니까 또 혹시 다른게 있을까봐 요렇게 말씀 드립니다 임팩 드라이버 보면 6.35 보이시나요 즉 육각 비트 폭이 6.35mm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 임팩 렌치 요 임팩 렌치는 이제 18V는 거진 엔비리 어,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10.8 볼트는 8분의 3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어, 공구 구매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